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세포를 정상세포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세포가 변형되는 순간 그걸 비정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이 비정상이 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형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즉 질환이죠 질환 병에 걸린 거죠 근데 비정상이 있어요 원래 비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구조가 아니면 기능이 근데 이걸 변형시킨다 라고 하면 정상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상이 변형돼서 비정상이 될수 있지만 비정상이 변형된다면 정상으로 변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치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에 침투를 해요. 요거 정상세포는 그러면 숙주가 되는 거죠. 침투를 해요. 그래서 구조를 변형시켜요. 그러면 기능도 변할 거고 그러면은 질환이 걸릴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세포의 유형이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정상인 숙주에다가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형될 수도 있죠. 그게 치료죠. 물론 여기서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통제한 바이러스일 거예요. 그렇죠? 즉, 조금 유식한 말로 정제화시키고 결정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1930년대 이미 그렇게 성공을 했고 그러므로 비정상세포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정상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도 물론 이런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겠죠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가지고 비정상인 유전자를 정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이러스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근데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언제 출현했을까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구의 진화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 출현했을까 그걸 알수 있을까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알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은이 바이러스는 기생충이에요 무언가에 빌어먹어야 되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그래야 번식이 가능해요 번식이라고 쓸게요 증식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러면 빌어먹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빌어먹을 대상이 없는데 얘가 존재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빌어먹을 대상이 빌어먹을 대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숙주가 먼저 유기체가 먼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는 기생충이 탄생했을거다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기생충이네 맞아요 근데 모든 기생충은 다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왜냐면 뭐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이전에는 바, 바이러스는 기생충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박테리아 중에도 기생충이 있으니까 그 설명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가지 추가한게 뭐냐면 크기가 작은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크기가 작으면 바이러스 크기가 크면 박테리아. 근데 박테리아 보다 큰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크기 갖고도 이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설명했냐면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데 근데 유전자 정보는 있어요. 이런 유전자 정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놈이라고 하는 거죠. 개놈. 개념. 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냐이 <웃음> 개놈이... <웃음> 이 개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레시피 라고 얘기합니다. 요리를 할때 레시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요. 그렇죠? 누가? 요리사가. 그렇죠? 그리고 요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를 버무릴 장비가 있어야 돼요. 냄비, 후라이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레시피만 있고 요리사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요리사 재료 장비가 있는 무언가에 빌어서 레시피를 해석하고 다시 개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주에 침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리사 재료 장비를 빌어가지고 증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리보솜. 예, 그 다음에 mRNA. 예, 요런. 요런 거를 빌어서 숙주에 요런 걸 빌어서 얘네들이 예, 증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제를 할때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은 숙주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숙주에 침투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 침투 과정부터 해가지고 한 4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